제가 지금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은 핸드폰 사업입니다 핸드폰 사업 포켓 구단 만들어 대회하게 <웃음> 저희 포켓팀 이름은 HKT 해가지고 E1 오라이스 E1 삼성 소레일 라이 w SS 소레일 어때요? 제 팀은 SDT 드래곤즈입니다 그럼 저는 뚜루디 소우드 앤 실드 하겠습니다 삼정 명치즈 오늘 이 도시 멤버 저뿐입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민심을 획득할 용도로 어, 멤버들 몰래 이제 마을을 한번 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업이 돌아가진 않으니까 예 거기 줄서 계시면 안돼 <웃음> 여기는 오늘 영업 안해요 제가 인벤 세이브 켜놓겠습니다 그대로 예 오늘 파밍 많이 하세요 여행도 좀 다니고 예 번호표는 이제 다음 회차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케빈 시장님 최고다 제가 연임을 하기 위해서 연임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9선 10선 11선 독재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전기 포켓몬 하나 마련을 해놔야 돼요 전기 땅 요런 친구들 대짱이 대짱이랑 전기 쪽으로는 아직 생각을 좀 깊게 안해봤는데 서버 첫 600쪽 한카리에서 진화? 저 구경갈래 한 바이트에서 우와 우이 녀석 H 이 녀석 이 녀석 난입치 이 녀석 청세치 난입치 핸드폰 팔아야 한다. 혼자서 재밌는거 다 알아본 말이야 이런 이런 이 녀석 난입치 아, 그, 장사치 같으니라고 이 녀석 돈 벌어야 된다고 돈이 녀석 돈밖에 모르는 돈돈치 서버 최초 핸드폰이 완성됐다고? 어? 서버 최초 핸드폰은 못 참치 못 참치 H <웃음> 참, 참치 참 아니고 정세치 아니 근데 비용은 얼마나 받으려 그래? 어떤게 필요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근데 이거 바로 터져. 이거 기지국 설치하셨어요? 원하시는 장소에 설치하려고 딱 만들어 놓기까지 했죠. 그것까지 내가 사야 돼. 근데 저번에 투자 했잖슴. 아, 맞다. 초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약속한 대로. 어, 와, 아이폰이다. 저희 C 플랜으로다가 핸드폰에 기지국 설치까지 해드릴게요. C 플랜. 와, 그럼 기지국이면 일단 시청에다가 해야 되지 않나? 어, 이거 뭐죠? 아... 개통시야이 어? 센스는 뭐지 그러면 기지국 설치를 여기에다 묻는거 어때요 약간 이렇게 묻으면 동작을 안하려나어 라우터 설치해놓고 여기에다가 우클릭하면 여기에 접속 권한이 뜨네 근데 이거 그럼 공개돼 있어야 된다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야 되네요 얘는 어디다 해드릴까요 어 이게 핸드폰도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핸드폰 가게 안쪽에다가 처음 설치를 하시죠 어차피 막 아래 위 좌우 다 500칸인가? 커버가 되거든요 범위가 기념적으로다가 HKT 안쪽에다가 고객 관리하기 좋으시잖아요 어, 괜찮네요 괜찮네요 음, 음. 오우 어, 차져 차져가 이거? 여기에 커넥트 이렇게 하면 커넥티드 저 이거 폰 써볼게요 아? 지금 1시 21분 이거 맞아? 잠깐만 시간 맞음? 지금? 우와 새벽 1시야 지금? 새벽 1시? 우와 이거 미친나 노란색 폰 됐고 라우터 매니지먼트 우와 ip 뜨는거 봐 이게 ip가 아니라 라우터의 좌표다 그 다음에 주인이 청세체 h로 떠 있네 그리고 아직 그 에메랄드 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서 지금 앱을 못사요 여기에다가 에메랄드 든 상태로 이거 추가해 놓고 앱스토어 앱스토어 들어가서 여기 맵도 살수 있고 시계 살수 있고 시청 건축 끝났습니다 여러분 개청식 하겠습니다 개청식 시청 개청 이 시장 권력을 잃기 싫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전기 타입이라든지 땅 타입 센 친구들 좀 강력한 친구들을 조금 얻으러 여행을 좀 떠나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에메랄드 두개 혹시 기부가능하신 분 안계신가요? 오늘 포토앱을 좀 사야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카메라 따로 갤러리 따로야? 잠깐만요 카메라 와야 이거 10개나 되네? 큰일났네 12개 빌려주실분찾 자식 아 두개 소매 넣기? 오케이 이거 다음번에 주민거래 제가 무한으로 늘려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민거래 무한으로 늘려 드리는 모드 제가 찾아놨어요 와우 혹시 투딘의 에메랄드 환전소 직원입니까? 아, 아, 아, 아 당신이 아 당신이 사장이에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무한 주민교환 모드로 보답할게요 갑자기 자기가 상자라 그래서 깜짝 놀랐네 창본주줄 알았네 금본주줄 알았네 아 노트도 있네 노트 어? 눈노트 저앱 3개 샀어요 땡큐 체캐빈 아이스토어에서 아 영수증 날라오는 거구나 대박 와야 쩐다 어 셀카모드 어어 <웃음> 어, 어 이거 준아웃도 돼어 어, 좋아요 아예 움직이지 말고 에헤이 맞았는데 에헤이 찰칵 아 잘나왔네요 아, 회차별로 이거 이용료 거이 들어가니깐요 이용료 고지는 이제 제가 비정말로 드릴게요 아 그렇지 아무리 시장이어도 통신비는 내야지 메시지를 보내아 채팅이 있네 채팅이 아 여덟개 아 다섯개가 더 필요하네 아 저기 혹시 그 에메랄드 사장님 여기 신축 아파트 앞으로 출장 좀 나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 대출 좀 땡길게요 어? 메시지는뭐 채팅은 뭐야? 왜 이렇게 갈래를 쳐놨어요 사장님 이거 기능이 이상하네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카톡이 따로 있고 라인이 따로 있잖아요 아 이거를 이렇게 갈래를 쳐놨네 메시지가 있어 아메시지는또 돈이 부족해? 아나 미쳐버려 혹시 채팅앱 사셨어요? 저 샀죠 샀죠 가입했어요 가입했어요? 어? 하이? 핸드폰치 사기치 이거 핸드폰 가진 사람들끼리 비밀채팅 가능한데요? 채팅은 이거 공개채팅이고 메시지가 따론가보네 하하 이거 음모가 판칠것 같은데 이거 규제해야되나 이거 어떡하지? 대장이 위치 제보 받아요 그 다음에 전기 포켓몬 좋은거 위치 제보 받습니다 늪지대 찾았어요. 2 9 0 0이라 <웃음> 허허, 여기 머니까. 근데 확실히 레벨 높게 나오겠다. 그죠? 야, 이거 내가 몰래 진짜로. 이거 뭐야? 아, 이거 맹그로브 나무 주아. 처음 얻어봤어요. 아, 여기 근데 맹그로브. 어, 질퍽이 처음 본다. 질퍽이. 여기 근데 맹그로브 숲 아니야? 와우! 근데 비슷한 거 나오겠지 대짱이 나올 삘인데 뭔가 느낌이 어? 어 얘도 잘 쓰면 좋지 않나? 누워? 제비 바나으로한대툭그 다음에 잡는다 누워 그래 은근 쎄 특성에 따라서 또 전략도 여러 가지로 짤수 있고 어? 야 오늘 날인데요? 한 번에 하나씩 잡아버리는데 오늘? 벌써 세세트야 미쳤다 다이아? 그럼요 우와 옛날에 나 빠빠 기축통화를 정하자는 말을 했잖아 지난번에 연비가 다이아 아니면 에메랄드로 해야 돼 이거를 근데 에메랄드가 나올지도? 왜냐면 핸드폰 앱도 에, 에메랄드니까 에메랄드로 하면은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2D가 너무 돈방석이긴 하거든 솔직히 그냥 한국은행 같은 급으로 돼버려 거기가 환전소가 돼버리잖아 주민을 독점하니까 아 이거 삼성 조폐공사 이거 해가지고 뭔가 좀팀조펜다 음. 네? 아니 야 <웃음> 빨리 동네 다시 돌아가서 누워 잡은 애도 아누워 맞냐? 개 우파야? 좌파 저는 방금 발언이랑은 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누워 특성도 좀 보고 싶다 누워 특성에 따라서 되게 좋은 애도 있거든 아 그리고 여기서 내가 깜짝 발표하지만 신분제가 적용된 포켓몬스터 조선을 이 모드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스트리머 서버로 열었고 그때는 뭐끽해야 30명이서 했는데 이제는 70명이 들어와도 괜찮다는 어떤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어? 우파다 넌 어느 쪽을 지지 넌 그냥 안 잡을게 나는 좀 정치색 있는 사람은... 메사 같은데 가볼까? 여기 말고 어차피 누워도 잡았는데, 물당이 잡았는데 코블몬이 신인 게 진짜로 코블몬 관련된 사이드모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쓰면 은 포켓몬 교환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그 다음에 포켓몬 어디 떴습니다. 막 이렇게 막 발표해주고 채팅창에 막 그런 것도 막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역시 코블몬은 신이었어요. 아, 여기 산지 온 김에 꼬마돌 있으면 약간 근육몬 같은 거 없나? 나 근육몬 되게 좋아하는데.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우, 와우, 맨. 안죽이죠 이런애들은 절대로 안죽이지 야제 멋있다 어 멋있네 연무왕 와우 한 번에 나이스 아 근데 오늘 진짜 되는 날이네 오늘 진짜 서버 키길 잘했다 몰래 너무 좋다 아무도 견제 안하고 막고 팔수 있어가지고 어 비싸네 뭐하네 아 투정 안부리고 와, 너무 좋네 진짜 어 여기 마을도 있어 산지마을 여기 약간 위조집회위조지불가자아 <웃음> <웃음> 이거 근데 거래가 안되는 애들이 있고 아 이미 털었네 근데 새벽에 리오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새벽에까지 좀 버티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벽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아, 핸드폰을 보면 알는구나 그러네 지금은 오후 6시 17분 아직 해가 떠있어요 여러분 새벽인걸 어떻게 하나요? H가 서류봉투에서 갑자기 아이폰을 꺼내든다 어 폰? 아 어, 아이폰 <웃음> 야 이거 괴력몬 째로 구했다 지금 발견 잠깐만 개굴린자 시비 걸어서 물수리검 한 대만 때릴까? 한 번에 죽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한 번만 더 하나 둘셋 왕의 징표석 때문에 못 움직이거든요 한 번만 더 때리자 아니야 그만해 오와우 가자 집으로 야 오늘 진짜 되는 날이야 다한 번에 잡혀 미쳤어 그냥 어 그리고 지금 몇 시죠? 시간을 모를 땐 하... 아이폰. 아... 와. 왜? 지하에서 맵키니까 거의 핵인데요, 이거? 동굴 어디 있는지 다 보임. 우와. 뜬뜬뜬뜬뜬뜬뜬뜬. <Si> 광물이 <librarian> 어딘지 모르시겠다고요. 아이폰. 근데 출장용 회복기도 사야겠다, 다음번에. 이거 출장 나왔을 때 회복이 안 되니까 불편하네. 포켓몬 회복을 하고 싶다고요? 뜬뜬뜬뜬뜬뜬 안되잖아요 안됩니다 <웃음> <웃음> 몇 명이죠? 어이 오늘 많이 왔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두세요 이 아이디 시험을 등진자들입니다 시등자들이에요 <웃음> 출근을 던졌나? 아 그래요? 아아 앗앗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 컨텐츠를 빛내는게 시험보다 더 중요하다 이 하하 학교에서 자야지 뭐 <웃음> 하지만 뭐 어때? 케빈 유튜브에 박제가 되잖아 자 이제 시작이야 내 시험 <웃음> <웃음> <웃음> 점수 따윈 없어 없어 고블몬이 먼저니까 <웃음> 오 에메랄드다 땅 파면 돈이 나오네 <웃음> 땅 파면 돈이 나오네 리오르는 울트라 레어라 안나올것 같긴하다 지금 마을 주민 몇분이 지금 여기를 계속 돌고 있는데 지금 시간도 아침 6시인데 새벽인데 안나오는거 보니까 확실히 울트라레어는 울트라레어다 민용? 민용 민용 민용 민용 민용, 민용. 민용 어디? 어, 어, 바로 출장가 바로 출장가 바로 출장 가버려 민용아 방금 그거는 며느리 아니었어요 민용아 예 민용아 아니 이미 잡았다고? 어딘데? 아 여기 밑에 큰 수중동굴이 있어 아 거기서 민용이 나와? 아 물이면 다 뜨긴 해 민용이 어, 어? 여러분 이 베스나이 이 노치인가요? 아 아니야? 아이 깨비 아 물인데 Y32 이하여야 지 나와? 야 여기에 근데 철 엄청 넘쳐난다 이 수중동굴 문 가지고 다니면서 켜면 철부자는 되겠다, 금방. 어? 야, 어느새 새벽 1시에요? 나 이거 꺼야겠는데? 에? 벌써? 뭐야? 시간 순삭이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어, 근데 다이아 있다, 못 참지. 다이아는 못 참지. 어, 얘 다이아 왜 이렇게 많냐, 여기? 헉? 야, 다이아 너무 많은데, 여기? 뭐야? 이 동굴 뭐야? 아니, 갑자기. 다이아가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하신가요? 예. 그럼 기능 없잖아요. 예 <웃음> 이거 과대 허위광고 <웃음> 점점 위험해져 슬슬 야, 보이는 모든 방향에 다이아가 있는 건좀 놀랍지 않냐 여러분 아니 눈을 돌리면 다이아가 있어 지금 이거 봐 민용이 오, 아, 민, 민, 오 민, 민용아 민용아 쿡이 짜다 어? <웃음> 진짜 <웃음> 이건 무슨 집념이지? 잠깐만요 저 에메랄드 환전 좀 해주세요 아까 누가 바꿔준다 그랬는데 1대1로 어 그거 제가 다 바꿨는데 아 선수를 쳐버렸네 어 이거 뭐야 어? 어자포 코일 너무 부럽고 이거 어디서 잡았어? 다음번에 자포 코일도 안내해줘 코일도 산 산에다가 철도 연결을 또 해야겠는데 시청 옆에서 잡았다고요? 아니 무슨 눈이야 그게? 저 메세지 기능 사가지고 H님한테 한번 보내볼게요 오픈 아씨 <웃음> 미리 보내놨었네 <웃음> 아앱 매니지먼트에서 여러분 심지어 요거 순서도 바꿀 수있음나 궁금한 게 h폰을 내가 들면 그러면은 h폰이 뜨나? 나 한번 줘볼수 있어요? 아, 예. 프라이버시. 어? <웃음> 아, 바뀐다. 와. 대박. 와. 야, 이거 증거 제출 되겠는데? 사진 찍어서. 어. 와. 어포도 보인다. 어, 요렇게 폰을 샀다. <웃음> <웃음> 아니, 개인 정보 유출됐다. hkt.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아, 아, 아 웃기다 야 그러면 일기 쓰는 거 권장해야겠다 어어. 나중에 어떤 증거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거잖아 개통 첫날부터 고객 개인정보 유출해버렸는데요? 어떡할 건데요? <웃음> <웃음> 이들이 뭘할수 있는데 <웃음>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잡았는데 일단은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누호랑 물, 땅, 습기! 습기 괜찮나? 주변을 습하게 함으로써 자폭등 폭발하는 기술을 아무도 못쓰게 한다 지진은 키우면 나오려나요? 일단은 계룡몬 한번 보죠 노가드! 어? 노가드! 어? 노가드 땅가루기 미친! 야 근데 진짜 얘불꽃계룡몬이네이 친구 와이드가드 땅가루기 없는데 이거 더 키워야 되나? 기술 머신이 없잖아 근데 그죠아 깨비 어 노가드 땅가르기 와야 많이 잡아왔다 사람들 땅가르기 교배기? 근데 교배 아직 없지 않나? 와 근데 이제 움직이는거 진짜 야 이게 리얼 포켓몬 세상이지 맞죠 픽셀몬 보면은 그냥 슥 미끄러지잖아 <웃음> 막 약간의 움직임은 있지만 이정도의 생동감은 아니라고 포켓몬 미모자랑 대회도 한번 해야되나 이거 이렇게 다 갑자기 저잣거리로 나와서 뽐내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웃음> 어? 스풀북이 이건 좀 부러운데요? 사진대회 하면 되겠다 사진대회 자기 포켓몬 사진찍기 대회 이거 통신사 주관 핸드폰 다들 사셔가지고 <웃음> <웃음> 그러네 그러네 <웃음> 와빨간결혼로도개 이쁘다 이렇지? 페라리인가? <웃음> <웃음> 잘 잡았네 오 핫쌈! 허쌈! 핫쌈도 좀 부럽네? 야, 너네 되게 잘 잡고 다녔다. 멤버들이 발리겠는데 이제. <웃음> 아, 재밌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재밌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눌러봐.